딸기가 제가 딸기를 정말 좋아해요. 맛있겠죠? 저는 아, 과자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여기 과자가 있어 과자가 있어요. 음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맛있겠죠? <웃음> 맛있겠죠 몇번 하는 거야? 살게도 안에도 있었어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내 겉에는 크림이라서 부드러운데, 안에는 과자가 있어서, 진짜 간식 먹는 느낌. 밥도 안, 먹, 밥도 안 먹었는데 일시켜요. <웃음> 웬만한 피라미스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이거를 먹어볼게요 인자미 토스트 안에는 아이스크림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형태를 알아보죠 그냥 인정미 토스트 맛이에요. <웃음> 안 뜯어져. 안 <웃음> 뜯어지는데? 안 뜯어져. 야. <웃음> 아, 왜안 왜, 왜 뜯어지는, 나는 또. 떡이 있었어요. d u r a t o 고 t 먹어. 아, 했어 근데 나는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. <웃음>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날씨, 날씨가 좋고. 너무 달아서 다 먹어버릴 빚에 <웃음> 그만 먹을래요 <웃음> 너무 달아 짜잔 <웃음> <일단> 이마트 <이만큼> 먹었어요 <웃음> 이마크 먹었어요 정말 못 먹었죠? 저희 비가 작아요 하지만이 딸기랑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오늘 <웃음> 어울리게 먹방을 했는데 약 많이 못먹어서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 아이스크림은 맛있는데 좀 힘들어 아무튼 오랜만에 티라미스 먹어서 좋았어요 <웃음> 안녕